네,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야야나친구야 나... 그 <웃음> 아, 진짜 가야 돼요. 진짜 갔다 올게요. 야 마이크 꺼 <웃음> 안녕하세요, 심해뜸입니다. 대람입니다 아, 진짜 죽을까. 왜왜 왜. 맨날 지각해요. <Yet> <웃음> 예, 살 빼주면서 정신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거든요? 배틀언니 귀 빨아먹고 있어요, 제가 지금 일단 오늘 다이어트한지 딱한달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띵! 중간점감으로 인바디 측정도 할 거고요 오딱한달 남았어요 오케이. 이제 나머지 한 달은 사이즈를 줄여 나가면서 라인이랑 근육을 약간 드러내는 거에 조금씩 포커스를 맞출 거라서 운동량이 되게 중요해요 막 식단을 갑자기 확 조이지도 않을 거고 유산소 운동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바디 측정하고 올게요. 아 언니 제가 왜입 닫아 올라가 볼게요. 진짜 오늘이 딱 거의 응. 한 달이에요.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됐어 올라가. 저는 올라가. 인감아. 음. 어떡해. 4kg 뺐어요. 제가 한달 동안 4kg 빼고 싶다니까 뭐해 올라가. 찍으셨어요? 뭐찍었어요 이러보세요. 자 여러분 찍으세요. 아 올라가요. <웃음> <찍어서 웃음> 아내려가면요 전자 중에서 말하거 움직이지 마세요. 인터뷰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내려오세요. 말하고 싶어. 진짜. 아, 언니 잘 빠졌어요. 야, 진짜 오랜만에 59kg로 아, 내려왔어. 60kg 밑으로 진짜. 오랜. 그리고 이제 약간 수영장 가서도 살짝 이제 수건으로 살짝 안 가리고. 느낌 알죠 먼지. 지방량이 11kg 차이 나는데 지금 이제 9kg 차이 나는 걸로 바뀌었어요. 음. 그리고 근육량을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낮췄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지금 28%로 떨어졌으니까 체지방률도 지금 3% 이상 빠졌거든요 제가 그때 목표를 체지방률 한 25, 6 정도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체지방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예요 뭘 친구야? 같은 50kg대 어떡해 <웃음> 안녕하십니까 59kg입니다 <웃음> 너무 신났잖아요 택처럼 <웃음> 라벨 계속 달아주세요 <웃음>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그못드러는거 아닙니다 <웃음> 누가 보면 제가 얘막못 잡아먹어서 안달라는 줄 알았는데 얘가 저를 괴롭혀요, 지금 살 빼주는 건 솔직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람을 만드는 행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카톡 내가 다 공개한다 진짜 카톡방이 폭파해 일단 보람이가 체중이 4.3kg 감량이 됐고요 근육량이 0.5kg 정도 빠졌어요 지방은 3.3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지방률이 3.3% 빠졌고 제가 계획했던 수치에 맞게 한달 경과가 나왔거든요 제 바람은 골격근 량을한 1kg 정도는 최소 높이고 지방을 여기서 한 3kg 정도는 더 빼고 싶어요 4주가 남았기 때문에 속도를좀 이제 높일 거거든요 지금은 한 달을 정말 안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뺐어요 너 내가 힘들게 했어 지금까지도? 부위별 체지방에서도 보람이가 표준 이상이 떴었는데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아, 제 표준이야 미쳤 이제 <웃음> 복부한번 보고 가세요 이제 촬영을 2주 동안 쉴 거예요 대신에 저랑 호흡한 트레이닝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D-2주 또는 일주일 쯤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촬영 전날과 당일에 이제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유산소를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유산소가 최소 40분에서 1시간 한 타임 또는 두 타임 이 들어갈 거고요 매일 복근 운동, 매일 플랭크, 매일 스쿼트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 플랭크는 빼주면 안돼 오늘은 뭐할 거냐면 하체 서킷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보람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땀을 많이 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빨리 마셔 아유 자 합니다. 자력과 함께해서 숨 크게 이쪽에서부터 배꼽에서 멀어져 허벅지 안쪽이. 아 장기 파열 된다고요 이러다가. 열 다섯 개 할게요. 오해. 시작. 다들 할수 아, 있는데. 어? 아더 앉아요. 서. 아, 어떡해. 유지. 다시 뒤로 보내고. 아. 파이어, 파이어 시즌 어디 있어요? 아, 약간. 불. go. 삼십 초세 주세요. 아 블랙. 야다 요 아고. 정신나갈것 같아요. 라하지 마세요. 끌어서 죽어요. 넷. 넷.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웃음> 어 잠깐만요. <앉아만요>. 야, 앉아. 앉아. <웃음> 오늘 이상한 약을 <웃음> 먹어가지고. 진짜 지릴 거의 입국까지 지금. 애들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. 하나 친구까 진짜 가야 돼요. <웃음> 야 마이크 꺼. 플랭크. 플랭크 아직도 어, 안 끝났죠? 갑니다. 고. 레스트 포지션 아, <웃음>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그럼 이거 똑같이 버금이들도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후. 이렇게만 하면 살 빠지겠지 아휴.. 뼈만 남겠어요 <웃음>